안녕하세요. 돈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나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자, 8월 달도 4주차입니다. 그죠? 네. 예, 다음 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네. 끝나가는 듯 한데, 자, 여름렐리라고들 이야기 네. 했는데, 서머렐리 랠리. 최근에 렐리가 조금 주춤하는 듯 합니다. 네. 어떤 뭐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이번 주가, 어, 끝나느냐, 아니면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또 네. 중요한 또 하나의 기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예, 랠리는 원래 시작했다가 항상 끝날 때가 있지만 <웃음> <웃음> 중요한 것은 랠리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예, 하는 예.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사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핫뉴스에서는 일단 랠리는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랠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랠리 이후에 대한 전망들을 두루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월 넷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강달러가 무섭습니다, 그죠? 네. 일뭐 먼저 강달러로 인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음. 영향을 받는데 미국은 강달러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뭐 예. 빅테크들 이런 예. 기업들이 달러 강세로 인한 수익 그 감소 문제가 예. 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달러 강세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음. 그 자체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예.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어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는 음. 좀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죠. 예, 또 원자재라든지 이런 이제 수입 쪽도 아무래도 나쁜 영향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거죠? 그런 예. 부분이 이제 강달러, 원화 음. 약세 이런 부분들은 서로서로 어, 서로 지금 부담이 예. 될수 있는데 경제가 좋으면 한국 수출이니까 네. 원화 약세가 좋긴 합니다만 네.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터에 자 이렇게 벌어지는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음. 있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몇주 연속 계속 얘기를 예. 했는데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음. 하락을 하고 예. 50%를 하락 바닥에서 50% 회복하는 지점이 4,231 포인트인데 예. 지난주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음. 없느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눴었었는데 그때까지 왔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지난주에 돌파를 못하고 끝났다는 음. 것이 아마 향후 주식 시장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예. 굉장히 부담이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간 키워드는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성장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나 이런 음.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음. 그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마 잠잠해질 것 같고 음. 결국 성장둔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예. 아닐 것이다 길 것이다 음. 하는데 점점 성장둔화에 대한 공포가 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좀될것 어 예. 같은데 일단, 일단 이제 그 이번 주의 키워드로는 두가 크게 볼게두 음.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FED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음. 파울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올 건 이미 많이 나와버리고, 네. 그다음에 여는 그 다음에 여는, 각 지역 여는 총재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음. 이어갔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 큰 얘기는 없을 것 같지만, 음. 혹시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건 파우장의 입놀림으로 인한, 말실수로 인한 음. 그런 파장이 굉장히 좀 크게 예. 나타난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7월에 PC 가격 지수인데 소비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저기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보다 이제 PC 가격 지수를 이제 여느니 예. 더 중요시 보고 있는데 이 PC 가격 지수도 지금으로서는 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똑같은 형태로 좀 축소될 예. 가능성은 좀 있지만.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의외로의 숫자가 좀 나온다면 음. 또 부담이 좀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이제 열리는데, 이 금통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에, 금통위에서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춰질 것이고 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높아질 것. 예. 경제 성장률이 점점점 줄어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점점점 높아지는 음. 쪽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방향성이 된다면 금통위로서는 좀 애매모호하겠죠. 음. 물가지수가 높다는 말의 의미는 예. 금리를 오를려야 되는 당연성을 음. 갖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또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무래도 금통의 입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 현재로서의 컨센서스는 0.25% 올린다는 거죠. 예. 즉, 아까 보셨듯이 환율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도 있고 미국과의 음. 그 금리 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락을 돌볼 여지가 좀 없다는 음. 문제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 주에는 어, 대변동성이 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변수로 볼때 확대될 가능성이 예.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좀, 어, 안전한 쪽,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음. 좀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간 키워드 몇가지를좀 정리해 봤고 지금부터 이제 하디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아좀 그림을 보면은 마이너스 27%라는 빨간 숫자가 좀 눈에 좀 띄실 것 같기도 예,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1982년 8월 18일에 이제 그래프이거든요 예, 크게 빠졌네요 저때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폴 볼코 의장이 음. 그때 금리를 20%를 올리면서 예. 인플레이션을 확, 그, 음. 잡을 때였었어요. 야, 그때 금리를 20% 올렸다라고 하는 건지금으로선 상상이 되지 않은데. <웃음> 20%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예. 이제 그때 심각했었을 때인데, 예.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볼코 의장 얘기도 언급한 음. 바도 좀 있고, 또 이제 그 여러 그,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죽는 듯한 느낌이 예. 있는데 여기서 실수를 해서, 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면, 음. 어, 또다시 스테그플레이션도 예. 올 수도 있, 있다. 볼코를 분받아라. 음. 뭐,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8월 18일, 이제 지난주가 8월 18일, 이제 음. 우리가 막 예. 지난 예.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40년 전이다 그죠? 그렇죠. 예. 이 8월 18일 이후에 음. 주가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주가가 뜨기 시작했는데, 예, 언제냐면은, 어, 볼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두달반 전이에요. 예. 두달반 전. 음. 자,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8월 18일이고, 이제 두달 반이 지난다면, 한 11월, 12월, 우리나, 우리도 지금 현재로 치면 그때가 될 음. 것이고,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그, 그 그런데 8월 18일 금리 인상을 멈추기 두달반 전에 음. 바닥을 찍고 주식 시장을 올라갔는데 예. 이 올라간 두달반 동안 올라간 게그 이전에 저기 보시면 27% 빠지는 3년간 빠진 것을 예. 두달반 만에 저기 음. 그 모음표 있잖아요. 모음표로 예, 예. 해서 나타난 부분이 두달반 만에 뭐 빨간 점두 개가 보일 음, 거예요. 예, 예. 회복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 -27%가 약 3년간에 그친 그렇죠. 마이너스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상에서 약간 길어 보이고 그렇죠. 오른쪽에 묶음표 한 것은 단기간의 예. 급등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짧아 보인다고 예, 짧아 보이죠. 예. 그렇게 해서 회복한 게 언제까지 회복이냐? 82년 8월이잖아요. 예. 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올 때까지 음, 저기 보이면은 마지막이 블랙 먼데이고 데 예. 87년 블랙 먼데이가 올 때까지 음. 지속적으로 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좀 예.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 한쪽에서는 어, 볼커의 20% 금리 음. 인상을 어, 하고 있을 때이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두달 전에 바닥을 찍었다. 예. 그게 그때가 8월 18일인데 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8월 18일이) 지나면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좀 염려하지 말고 배팅을 해라 상승에 예. 배팅을 해라 이 얘기인데 과연 그럴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다, 있다는 거죠 음. 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지금은 전형적인 배어에큰 내리기 때문에 음.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잠깐 뜬걸 가지고 흥분하지 마라. 배어마켓 음, 그러니까 그, 그렇죠. 랠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반등 힘이 그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정도의 예. 랠리일 수 있다는 라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 1929년 음. 이제 대공황이지 않습니까? 대공황 예. 이후에 총4 3회의배어마켓이있었답니다 음.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배어마켓 랠리 기간 음. 이제 하락장 속에서 반등을 음. 해준게총 39일 음, 간 지속이 됐다. 요즘 같은 이제 6월 중순 이후. 그 그래, 6월 16일 이 이후 이후를 이제 이 얘기를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총 43회가 있었고 평균 39일간 지속이 됐고 음. 그때 상승률은 S&P 500 기준으로 예. 17.2%다. 예, 이것도 좀 얼추 비슷합니다. 그근데 아, 예, <웃음>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어떠냐? 41일간 현재 지속이 됐답니다. 예. 41일간 어, 상승률은 17.4%. 예.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음, 거죠. 딱 그러니까. 도달해 딱 도달한 네.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꺾였다는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볼코르과 관련돼서 82년 8월 18일 봐라. 음, 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이미 주식이 랠리를 시작을 했다. 예. 하는 것과 지금 이 얘기는 좀 뭔가 좀 반대되는 음, 얘기인 거죠. 즉, 예. 뭐냐, 지금이 또다시 강세롱과 약세롱자가 예.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음.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상에서 보면 단순하게 기술적 지표로 끝, 그 이때부터 이제 오를 것을 기대해라라고 이야기 될수 있는데 그림만 보면. 네네. 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는 거죠. 얘기를 이제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그거 딱 일치된다. 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베어마크 랠리 중에 예. 어, 기관투자가 참여는 거의 없었고, 예. 개인투자자들 위주로 음.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이제 그, 공매도 하는 쪽에서는, 예. 어, 어, 이발라이발라 하니까, 음. 아, 안 되겠다 해서 쇼커버링. 예. 그러니까 공매도 친 것을 팔고, 이제 그, 주식을, 실물, 음. 실물주식을 매수하면서 팔다 보니까, 빨리 갚아야 보니까 되니까, 그 예.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갔는데, 음.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17% 음. 이상 오른 거 보니까,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예.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예. 지난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날, 예. 기간의 공매도가 확 늘어나버렸어요. 음. 어, 당연히 주식시장은 약세가 됐겠죠. 예. 즉,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공매도가 확 늘어나고, 쇼커버링이 중단이 되고, 음. 공매도가 늘어났다. 이걸 봐서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끝나지 않았나.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숨은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음. 어, 풀린 달러를 계속해서 지금 현실에 예. 가고 있잖서 지금 대차 대조표가 축소하고 있는 예. 중인데 과거의 통계를 봐서는 계속해서 지금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대차 대조표 축소가 S&P 지수를 7% 정도 하락을 예. 시켰다. 음. 그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지금 금리만 계속 보고 있지만 대체아제프 축소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왜 이건 눈여겨보지 않느냐. 음. 근데 또 이건 맞는 얘기예요. 아, 예.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랠리를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 최근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10년 만기 금리가 3, 3%를 넘었다가 2.6% 때까지 떨어졌다 2.7%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즉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했는데. 음. 다시 음. 바닥을 찍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좀 슬금슬금 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3% 거의 턱밑에까지턱밑에까지와 있어요. 예. 만약에 다시 10년 만기 금리가 음. 3%를 넘을 때도 주식시장이 강세를 띨수 예. 있겠는가 예.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음.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다면 음. 자신 있게 질문을 예. 대답할 사람이 좀 예.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전체를 본다면 이런 전체를 본다면. 어, 베어마켓랠리는 끝났기 때문에 이런 숨 고르기 속에서 우리는 음.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의 월간 등락률을 보면은, 예. 9월달이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예. 평균적으로 9월달이 마이너스 음,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썸머레일로 음, 끝났다. 음. 이제 찬바람이 불기, 불기 시작하는 것중 11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도 뭐라고 얘기냐면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제대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11월에 있는 음. 중간선거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좀 경고망동하는 예.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한번한 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주식시장, 투자시장을 많이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 네네. 최근 이제 거시경제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 거시경제가 이제 지금 아까 봤던 음. 어떤 기술적 지표들은 좋은데 예. 예. 기술적 지표들은 좋은데 이제 거시경제가 지금 좋지는 않다는 거죠. 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2분기 EPS가 예. 생각보다 좋았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 했지 않습니까? 음. 기업 실적 실적이.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사실 안 좋았어. 요 EPS가 음. 안 좋았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오면서, 예, 예. 어,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음. 그거에 또 배팅을 하고 그랬는데, 음. 그건 또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얘기했기도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예. 자, 6% 2분기 EPS가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는데, 자, 이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고, 또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전에 에, 2분기 다른 상승률보다 음. 낮은 거예요, 6.6%는. 예,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기업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지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빼면은 평균 EPS는 음. 3.5% 또 감소로 나타나고 예. 있다는 거죠. 에너지 쪽의 실적이 워낙 많은 대중을 그렇죠. 차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워낙 예. 그 좋았지 않습니까? 음. 몇백 퍼센트 막 예. 증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빼면은 6.6%가 음. 아니라 3.5%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거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음. 소매업 이런 데에 재고가 과연 과잉 재고 상태를 어떻게 계속 예. 소화해내고 해결해 갈 것인가 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생산성 감소가 아, 생산성 자체가 연율 4.6% 감소를 했는데 예. 이것의 생산성 감소에 가장 큰 이, 저기 요인은 뭐냐면 은 임금상승률이에요. 임금상승률이 음. 2분기 동안 아, 생산성 감소에 미친 영향의 10% 이상을 예. 임금상승이 미쳤거든요. 음. 근데이 정도의 임금상승이 미친 건 1982년 이후에 최고 또 높은 음. 상황이라는 거죠. 예. 네, 지금 어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봐서는 뭔가 회복된 듯 하지만 음. 진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거시경제가 어떨 것이냐 한다면 예. 이 거시경제가 개선이 필요하고 음.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시경제가 개선되기까지는 음. 우리가 음식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의 이 랠리가 조금 마무리된 듯한데 다시 랠리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떻게 보고 또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있을 건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뭐냐면 이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를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단기 지표가 10대 1 업데이라고 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오른 종목 수가 내린 종목 수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아 오른 종목 수가 오른 종목 수가 내린 종목 수의 1 0배 이상 높은 것. 예, 그러면 그냥 주식 전광판이 다 빨개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예, 10대 1로인데 예. 6월 이제 16일 저점 위에 반등 위에 저기 세번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계속 음. 기술적 음. 지표로 좀 개선된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기 지표가 50일 이동 평균선 예. 이상 위에 음. 있는 종목의 음. 수가 음. 90% 이상 돼야 되는데, 예. 지난주 목금 발락하기 이전에 예. 90% 이상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들은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벌 있다는 벌 있다. 거죠. 그런데 예. 지난주 목금 데이터 음.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지표가 문제인데, 장기 지표는 뭐냐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이 예. 61% 이상 돼야 되는데 음. 즉 대략 이제 선분의 2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있 61%는 예. 근데 현재 42%예요. 200일 이동 평균선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이제 기간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어, 안정적인 좀 상대적으로 거죠. 좀 이제 안정적인 탄탄한 토대를 굳혀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예. 더 이상 이제 아, 심리적으로 음. 이제 반락 아 여기서 잘못 진입했다가 또 꼬꾸라지면 어떻게 예. 이런 염려가 사라지는 순간이 음. 되겠죠. 음. 그런데 이, 이거는 지금 42%뿐이 안 돼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조건을 몇달 전에 비하면 예, 예, 상당한 예, 예. 조건을 갖췄다, 갖췄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일단 위안은 삼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죠. 돌파 주식 수가. 예, 예. 그래서 음, 이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조그만 주식이 빠져도. 막폭기를 그렇죠. 키울 수가 있는 구간에 예. 현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차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업률이 3.5%인데 예. 실업률이 한 4.5% 넘은 거죠. 더, 음. 나, 더 나빠지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4.5%가 넘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음.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을, 있을 거라는 예.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2분기 실적, 그 EPS 추정, 음. 저기 확정치가 나왔는데 현재 이렇게 계속 뭔가 안 좋은, 거시 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 어, 애널리스트들은 음. 기업의 3분기, 4분기 EPS 추정치를 7% 이상 높게 잡고 있어요. 음, 예. 왜 이제 아직은, 아직은 포기 단계가 아니라는 음,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 좀 음. 포기 단계가 와서 금리 인상이라는 뭐 매파적인 발언이 축소가 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 뭐냐면은 어 실업률 자체가 예. 현재 자연실업률이라서 3.5%인데 굉장히 낮은 구간에 예. 있는데 이게 적어도 한 4.5% 좀 돌파를 해서 예. 무엇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한번 끝나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거죠. 즉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상으로는 어 무엇인가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주권에 음. 도달을 했지만 장기 지표로 봐서는 아직은 먼다는 거죠. 예. 이런 저런 것과 실업률을 통해서 이제 경제 정책의 어떤 변화를 한번 음. 모색하는 구간 을 한번 겪고 나야만이 예. 예, 좀 안정 심리적으로 안정적 안정적으로 음. 이제 투자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뵙겠습니다. 예. 오늘 8월 넷째 네, 주주간주식 시장 전망 랠리는 끝났다라는 하디슈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일단 단기랠리는 끝난 듯 합니다. 그렇죠? 네네. 다만 이 이후에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모든 것을 지금 확실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가 부분이라든지 또 긴축 부분이라든지 방향은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듯 한데 지금 시장의 기술적 여러 가지 또 실물경제들에 나오는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봄에 이제 8월 달도 끝나지니까 결국 찬바람 불때 이후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자,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오늘 방송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